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에 넘겨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국가기관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는 김진욱 음. 공수처장 한 명만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직이 완전히 구성이 되고 나서 이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수십 차례 야당 의원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처 이해수사기관은 그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것은 이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첩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검사가 아직 안 뽑혔다, 뭐 또는 공수처의 사무실이 뭐 정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규정을 어기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 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수처에 이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된다면 공수처법을 위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가 되게됩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 장관으로 일하시게 되면 위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놔둬선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되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